정말 위험해요. 지금까지는 힘의 차이를 기량으로 메웠는데 그 기량을 잃기니 더는 상대가 안 되는군요. 제 궁술에 대해 분석한 것 같아요. 어떤 버릇이 있는지 어떤 타이밍에 쏘는지 전부 다요. <웃음> 아주 단단히 벼르고 오셨네요. 그동안 너무 미천을 드러냈나봐요. 어쩌면 여기가 제 무덤이 틀지 들진... 미안해요 방울씨 약한 소리에서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래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네 시도해보고픈 방법이 있어요 대신 그러려면 방울씨의 도움이 필요해요 알려주세요 저한테 반차원종의 힘 제3 위상력에 대한 모든 것을요. 팽창 위상 폭발! 앞뒤로 차라. 자, 신나게 춤춰보자. 같이 빙글빙글. 어? 올려치고 꺾을코. 그럼 응. 이흐름을 따라서 해 볼게요. 더 세게. 자, 어? 더세개 당기고 폭발하고 흥. 비가 내리듯 빵야 여긴 루피예요 아, 아, 나요더세개세개당기듯 <놀람> <놀람> 신나게 춤춰보죠 앞뒤, 좌우로. 흙. 빨아. 거셀걸요? 미끄러지면, 솔트! 으, 하, 으, 으. 으, 에너벨이 그랬죠. 저희가, 제 1위상과, 제 2위상이 결합된 변종이라고. 임시지부장님은 그게 반차원종이고, 그렇게 해서 각성한 힘을 제3위상력이라 했어요. 하지만 정작 저희에게는 그런 힘이 생길 조짐도 보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합체 과정에서 방울씨가 양보해줬으니까요. 차원종보다 인간으로서의 부분을 더 남겨줘서 그래서 반차원종화도 되지 않고 제3위상력도 각성되지 않은 거였어요. 알아요. 제 몸을... 저와 당신의 몸을 걱정해서 그런 거였죠. 제3미상력을 각성하면 대부분 폭주하거나 자멸한다는 모양이니... 아마 그걸 염려해서 제 안을 걸어두신 걸 테죠. 덕분에 저도 차원종보다 인간에 가까울 수 있었을 테고요. <웃음> 하지만 이젠 괜찮아요. 제 안을 모두 풀어주세요. 안 그러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힘의 차이를 메우려면 새로운 힘을 얻어야만 해요. 물론, 대가로 인간이 아니게 될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살아남는 게 중요하겠죠. 저수지도 못 보고 죽는 건 사양이에요. <웃음> 그래요, 죽을 수 없어요. 저수지를 다시 보기 전까지는 그러니 부탁드릴게요, 방울씨. 제가 신호를 보내면 제안을 풀어주세요 나야. 네, 신네 어지럽 한번더 <웃음> 파도를 받쳐고 <발차고 슛. 웃음> 둘이서 하나요 어디 얼마에 가볼도 될까요? 당기고 폭발하고 <웃음> <웃음> 더 세게 팽팽하게 거슬 걸요. 나요. 더 세게. 이 흐름을 따라서 거슬 걸요. 올려치고 죽게을 거. 모르모트 아니랄까봐 정말 쥐새끼 같네요 그래도 더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몰아넣었으니까요 여기있는 이채뿐 아니라 다른 바디들도 전부 이곳으로 오고 있어요 짜잔 절망적이죠? 살아남을 길은 보이지 않을거예요 그러니 보여보세요 지금이라면 보여줄 수있을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둔 당신의 공포를요 유감이네요 보여드리지 못해서요. 그도 그럴 게... 전혀 절망적이지 않은걸요? 제가 이렇게 되도록 유인한 거니까 유인? 저희가 몰아넣은 게 아니라요? 어째서... 당신에게 승산이라고는 1%도 없을 텐데... 지금 이 상태의 저라면 그렇겠죠? 하지만... 방울씨? 지금이에요! 무슨... 이 빛은 뭐죠? 대기가... 주위의 대기가 들끓기 시작했어요 모르모트를 중심으로 그... 그 이... 이게... 제 3위상면 뜨거워... 몸이 다들어가는것 같아 그... 괜찮아요 아직은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 이 틈에 승부를 내지 않으면 <웃음> 여기까지군요 분한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 마음까지 키자세계당기다 신나게 춤춰보죠! 같이 빙글빙글! 올려치고, 깨뚫고, 파도니 박차고, 야. 슛! 어지럽지! 벌써! 야. 야. 음. 비켜요! 팽팽하게! 야. 여기까지...군요... 불안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팽팽하게! 그 마음까지 트워지지 둘이서 화나게! 밀크! 파도를 박차고! 더 세게! 어지럽죠? 한번 더! 거셀걸요? 어디? 어지럽죠? 더 세게! 여기까지군요 아직이야 여기까지군요 벌써부터 이러요 분할 여기까지군요 <웃음> 분할해요 <웃음> 뭐야 깜짝 놀랐잖아요 <웃음> 갑자기 무슨 좋아인가 <진주화인가> 했더니만 싶었는데, <웃음> 억지로 재산 위상력을 해봐서. 각성시켰군요 당연히 그러면 버텨낼 리가 없죠 지옥에서 돌아왔답니요 각성할 때 세포가 왜 변이 되겠어요 다그 힘이 담길 육체를 강화하기 위해서지 그런데 그걸 건너뛰고 다짜고짜 쑤셔 넣었으니 아 <웃음> 대폭발 화끈하게 터져주세요 우유부단하게 군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아님 지금이라도 인간을 포기하고 우리의 동족이 될 건가요? 어느 쪽이든 대환영이에요 아, 역시 당신은 흥미로운 모르모트 <웃음> 어, 어라? 폭주가 멈췄어요? 어째서? 자력으로 멈춘 것 같진 않은데 고, 고마워요 아마터면 큰일 그냥... 그래요 그랬던 거군요 당신이 모르모토와 결합된 반쪽 제1위상을 제외하는 쪽이었어요 위상력으로 구현된 오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동족이었단 말이죠 이거 참 놀라운 반전이네요 자 그래서 동족씨 이제부터 어떻게 하실거죠? 힘을 걷어들여 모르모트를 살린건 좋은데 정작 그 모르모트가 기절해버렸잖아요? 순순히 투영하시겠어요? 아님 또 다른 반전을 보여주시겠어요? 갑자기 무슨 음파공격? 아니 그냥 포효인가요? 대체 왜 누굴 부르기라도 찾았다 나쁜 녀석 또 동맹? 여긴 어떻게 에리의 물방울 소리가 들렸어 공기의 파도를 타고 내가 있는 곳까지 공기의 파도... 그래... 그런 거였군요 대기수분을 통해 특정 주파수를 보낸 거였어요 대양의 해수에 적셔진 당신이라면 그 의미를 알아들을 테니까 아니... 잠깐만 그렇다면 이미 그때부터 당신이 터널에 들어올 걸 알고 있었다는 게 되잖아요 설마 그것마저 대기수분으로 읽어드였어 이봐요! 그쪽에오바 당신... 대양왕과 무슨 관계인 거죠? 어서 떨어놓으세요대담여아에 따라 당신의 위험등급을내 친구야! 건드리지 마! 이야두는 앞뒤 구분도 못하는 머조리가! 지금이야 송은아! 이제 나와도 돼! 송은이... 은이까지가 이름이라니까? 나쁜 녀석은 내가 맡을게 너는 에리를 데리고 가내 친구 잘 부탁해 튼튼해지게 잘 치료해줘! 그래 플로프 너도 무리하지 말고 아구 허리야... 앉아서 바느질만 했더니 안 쑤시는 데가 없네... 그래도 짜잔! 드디어 완성했어! 에리에게 줄새 옷을! 에이, 만들다 보니 흥이 나서 예정에도 없던 기능이 붙었지만 뭐, 됐나? 에이, 좋으면 좋았지, 나쁠 건 없잖아? 그나저나 에리 얘는 또 어디로 갔담 어울리는지 빨리 입혀보고 싶은... 어, 수지야! 대피소에서 나왔구나. 부르려고 했는데 잘됐다. 나랑 같이 가. 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에리씨가 쫓기는 중이래. 그것도 엄청 다쳐서. 뭐, 뭐? 바보야. 송은이 경정님, 에리씨, 응답하세요. 한기람씨, 저희 쪽 ECCM은 작동하지 않는 것 맞죠? 어, 네. 일대 전파방에는 없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적 측에서도요. 그렇다면 통신을 받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군요. 거점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을 텐데 임시지부장! 에리는! 에리는 어떻게 됐어? 아, 저수지 씨, 오면서 들으셨나 보군요 송은이 경정님이 하수관거에 고립되셨던 에리 씨를 데리고 나온 데 성공하셨어요 다만 그 직후 습격을 받았는지 연락이 끊어져서 그럼 지원을 보내야지! 누구 없어? 클로저 아무라도! 장미숙 요원님은 남포동을 떠날 수 없고 신서울 지부에서 파견된 클로저 팀도 납치된 상태예요 그나마 보낼 수 있는 전력은 지금 전부 나가있고요 하다못해 그분이라도 제때 깨어나주신다면 모르겠지만 응? 음? 뭐가? 누구 있어? 아, 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추가 지원을 보낼 여력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두 분이 자력으로 돌아오시길 기다려야 그럼 클로저가 아닌 지원군은 어때? 아, 어, 밀수없죠 이제 일어나도 돼? 당연히 안되지 걷기만 해도 욱신거리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네 친구 구하고 싶은 거지? 응, 응 당연하지 그래 나도 빚을 진게 있어서 말이야 도움을 받았으니 보수를 내겠어 너희 심부름꾼의 방식대로 보수는 공평하게 나눈다고 개들은더 가면 돼 피가 상처가 아물지 않아 위상능력자라면 진작에 회복됐어야 하는데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뭘 하면 몸이 이렇게까지 망가져? 우유부단하게 군 대가라더군요. 원래라면 인간이 되길 포기하고 사용했어야 할의인데 그래서 내심 안도했죠. 방울씨가 변이를 중단시켜줬을 때는 말로만 악마라 그랬지 완전히 악마가 될 용기는 없었나봐요. 바보야! 지금까지 내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잖아! 그런 걸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그리고 애리 너, 정확히는 자기가 무서웠던 거 아니지? 변한 너를 보고 주위 사람들이 저수지가 다르게 대할까 봐 무서웠던 거잖아. 걔가 널 믿어줬던 것처럼 너도 걔를 믿어줘. 남들이 다 미아엘의 첩자라 의심했을 때도 혼자만 끝까지 네 결백을 주장했으니까. 네. 그러아이죠 저수지는 알았어요. 믿을게요. 제 소중한 친구를 해요. 아! 아 바로, 신성 나게춤춰보죠 같이 빙글빙글. 결난하게. 빵야 파도를 가득 고 어지럽죠? 비가 내리듯! 큰 후적이 <웃음> 그 나타났네요. 여긴 루피에요 어지럽죠, <웃음> 아직이요? 미끄러지며 쏠게요. 아 같이 n 글 t 글 u r e if you're a l i t 하 l e bit of a person. I'm not 수신 단말기 하나 지원 도착까지 앞으로 3분 27초 26초 25초 젠장 들켰어 지원군까지 불렀나봐 저쪽도 그만큼 필사적인 거에 단말만 보낸 게그 증거죠 에너벨 본인은 플로프를 상대하는 모양이에요 그 차원종 자꾸 미안해지게 만드네 무사히 돌아오기만 해 그러면 몇 번이고 사과할 테니까 그 마음까지 들어주지 잘 따라오세요 미끄러지며 쏠게요 같이 빙글빙글 붙잡았어 지금이에요 경정님 오케이 안 맞게 조심해 바디 손상률 32% 기능 소폭 저하 아직이야 이대로 머리까지 바디 손상률 91% 기능 대폭 저하. <웃음> 저, 정지했어? 역시 머리가 뽑히니까 별수 없... <웃음> 에리야, 괜찮아? 너무 무리했어! 아니요, 전 됐으니까 이 틈에... 좌표 도착 완료. 단말 파괴 확인. 지원군... 쓰러뜨리는게 늦었나 보네요. 진짜 더 이상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는데... 어? 뭐야? 이 자동차 소리는... 저 차... 방금년씨예요방금년씨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거기에 차 뒤로 실어둔 저 장치는... 위상 변곡률 하락. 스페어바디, 동력 저하. 전방 차량에서 위험신호 감지. 제2위상 억제 장치 발견. 안전거리 확보. 안전거리 확보. 어라? 어, 갑자기 왜 저래? 저 녀석 왜 물러나? 위상력이 억제돼서 그래요. 저 차에... 간이 억제기가 있거든요 하지만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출력이 떨어지기 전에 어서 아, 알았어 차로 가자 부축해줄게 그러니까 단단히 정신 붙들고 어? 야! 눈 떠! 잠들면 안 돼! 엘리야 <웃음> 방울씨? 방울씨인가요? 아니었네요 방울씨는 제 옆에 있으니 그럼 이 물거품 소리는 누구죠? 마치 날 부르는 것 같은데 <웃음> 아니란다 부른 것은 내가 아니라 너란다 애타는 목소리로 날 부르지 않았더냐 <웃음> 어여쁜 것 놀라는 얼굴조차 사랑스럽구나 그동안 얼마나 긴 시간을 찾아 헤맸는지 너는 이 어미의 마음을 모를 거란다. 어미? 그게 무슨 방울씨? 혹시 당신의 지인인가요? 그렇다면 인간이 아니라 차원 중 좀... 서두르지 말거라. 조만간 만나게 될 테니 그러니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렴. 나의 사랑스러운 아이야. <웃음> 웬 물거품들? 듯... 아 안돼. 제발... 그만... 충성! 허 아, 에... 에리오님? 아... 깜짝이야... 갑자기 일어나셔서 놀랐어요 더 누워계세요 지금은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리신 것도 있지만 자연치유 능력 자체가 확연히 떨어지셨어... 아... 어, 괜찮은데요? 움직이는데 불편한 것도 없고 거기에... 자, 보세요 상처들도 다 암울었잖아요 네? 에, 이럴 수가 말도 안돼 정말 깨끗해졌잖아요 붕대를 밀 때만 해도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아무리 위상능력자라도 이건 이상해요 뭔가 짐작가는 이유 없으세요? 그러니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렴 글쎄요 전혀 모르겠네요 아무튼 회복했으니 된거 아닐까요? 덕분에 다시 싸울 수 있잖아요 안 그래도 플로프를 남겨두고 와서 나가봐야 저... 저기... 에리오 언니? 일단 뒤를 좀 봐주시겠어요? 네? 뒤에 뭐가... 아... <웃음> 어... 저수지? 죄 죄송해요... 걱정기 쳐서... 손... 들까요? 하... 들어... 내가 내리라고 할 때까지 계속 부디 우리의 센텀시티를 구해주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럼 복귀하는 차원에서 브리핑을 재개할게요 현재 저희가 당면한 문제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에너벨의 오리진 휠의 반중력 엔진을 폭주시켜 대지진으로 부산시를 가라앉히려 한다는 둘째는 이를 위해 반중력 엔진의 연료로 저희 측 신서울지부의 클로저팀을 납치 미하일 폰키스크의 은신처에서 그분들의 위상력을 추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는 이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작전을 펼칠 생각이에요 일의 경중을 생각하면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도 없고 구할 수 있는 힘도 없을 때의 얘기죠 지금은 고위 차원종 플로프가 저희의 편에 서서 에너벨을 상대해주고 있고 구출된 에리시도 회복하셨으니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예요 플로프와 에리시가 각각 에너벨을 유인하고 송훈이 경정님이 이끄는 특경대가 미하엘의 은신처로 잠입 제한시간 내에 납치된 클로저들을 구해낸다면 연료가 사라진 반중력장치는 대지진을 일으킬 수 없게 되죠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부산시를 구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아, 물론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최악의 경우도 상정해둬야죠 제한시간 내에 작전을 완수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 부산시와 협조해서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어요. 도시 전체가 수몰될지 모른다고 얘기하면 대혼란이 일어날까봐 구체적인 이유는 공표하지 못했지만요. 하지만 그럼에도 모두들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피 지시에 따라주고 계세요. 정말이지 과분한 신뢰죠. 반드시 보답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모두 힘내서 어, 에리씨? 이제 손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저수지가 허락 안 했어요. 아, 저수지씨... 됐어. 그만 내려도 돼. 네.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도록 하죠. 아, 아, 다들 회의는 잘 끝나셨어요? 네. 저는 계속 벌만 받고 있었지만요. 벌? 그게 무슨... 몰라! 나도 이제는 쟤를 모르겠어. 혼난 게 뭐가 좋다고 저리도 실실대는지. 그야, 당연히 좋죠. 이전보다 더 격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이로써 친구에서 가족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 그놈의 가족 타령 왜안 하나 했? 한동안 안 해서 이제는 끝이려니 했더니만. 그럴 리가요. 자주 하면 임팩트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임팩트는 필요 없어. 아, 그렇구나. 벌써 새로 만든 옷을 보여줘서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야! 그걸 말해버리면 어떡해! 아이 정말... 다치고 오기나 하고 미운 짓만 골라서 해서 안 주려고 했는데 에휴... 자, 받아 심심풀이로 만들어본 옷이야 넉마 조각 입고 다니는 게 안쓰러워서 이거라도 걸치라고 주는 거니까 <웃음> 저거 다 거짓말인 거 알죠? 완전 공들여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야! 하지 말라니까! 자꾸 그러면 제가 더 기고만장해서 야 너는 또왜 그래?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준 옷을 노려보기만 뭐야 옷 이상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아니요 전혀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머리가 멍해질 정도로 좋아서 어, 어쩌죠 저수지? 너무 좋아서 날아갈 것 같아요. 난또 하여간에 진짜 유난을 떨어요. 유난을. 그래도 뭐, 기쁘네. 좋다니까 만든 보람은 있어서. <웃음> 이걸로 더욱 당신을 지켜줄 수 있어요. <웃음> 어때요 저수지? 예쁜가요? 잘 어울리나요? 아, 정말. 대체 몇 번을 물어. 같은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웃음> 계속 들어도 질리지 않는걸요. 그러니 더 해주세요. 더? 싫어, 안 해. 옆에 미니도 있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 나, 나는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 응 봐요. 미니씨도 응원해주잖아요. 응원은 무슨. 어디를 봐도 질려하는 거구만. 그보다 느낌은 좀 어때? 입고 나서 뭐 달라진 거 없어? 글쎄요? 뭔가 달라야 하나요? 이전에 만드신 옷보다 예쁘고 착용감이 더 좋아진 거 외에는 모르겠는데요? 그런가? 입은 것만으로못 느끼나 보다 그럼! 싸울 때 의식해서 힘을 써봐! 뭐가 달라졌는지 바로 알수 있을 거야 원래라면 작전 개시 전에 알려주려 했는데 누가 자꾸 쓸데없는 소리만 해대서 면목 없네요 그래도 쓸데없는 소린 아니었어요 나참 됐으니까 그만하고 가봐 송은이도 특경대도 나갈 준비를 마친 것 같으니까 네 그런데 저수지와 미니씨는 대피하지 않을 건가요? 그걸 말이라고 해? 중개인이 신부름꾼을안 기다리면 누가 기다려 맞아요 저도 기다릴 거예요 에리씨와 송은이 경장님 플러프를요 <웃음> 반드시 돌아와야 될 이유가 생겼네요? 그리고 반드시 작전을 성공시켜야 될 이유도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에요. 이면 지하수로로 송은이 경정님과 특경대가 돌입했겠죠. 제일은 그분들이 들키지 않도록 최대한 바깥으로 에너벨의 이목을 돌리는 것. 한마디로 실컷 날뛰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할수 있겠죠? 방울씨? <웃음> 그럼요. 저도 할수 있고 말고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저수지에게 받은 새 옷도 입었는걸요? 그러니 한번 알아보자고요. 이 옷이 얼마나 특별한지 말이에요. 아! 나지 팽팽하게! 타이밍을 맞춰보죠. 흥, 빵야! 같이 빙빙빙빙! 파도를 박차고 슉! 올려치고 깨뚫고! 어디 얼마나 야, 강한지 야, 볼까요? 얍! 거슬걸요어지럽자 어, 아직이요? 초신성 폭발! 피카요! 얍! 얍! 과연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힘이 분산되지도 않고요. 옷주위에 얇은 막, 코팅이 생겨서 외부와 내부를 동시에 차단해주는 것 같은... 그런가? 에너벨이플로프의 오염을 정화할 때쓴 기술이에요. 방금연 씨가 포획용으로 건네받았던 기술도 이거였죠. 저수지가 그걸 참고해 만들었나 봐요. 대단하네요, 정말. 이거라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일전에 실패했던 제3위상력의 각성을요! 그까지까지 트월스 신나게 춤춰보죠 더, 더 쏠게요 으흡! 파도를 박차고슉더 세게 가요 바누시 점프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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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단말기 둘 지원 도착까지 앞으로 2분 54초 53초 52초 전보다 빠듯해졌군요 부르는 지원군도 많아졌고요 하지만 저희도 전과는 달라져서요 겉모습만 바뀐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어요 자 시작하도록 하죠 방울씨 파기세계서 재산 위상 폭주 시작. 예상 임계점까지 앞으로 39초, 38초, 37초. 기술 개 신성 폭발. <목소리> 신나게 춤춰보자. 당기고 폭발하고! 인계점 도달 으이! 인계점 도달 제3위상 폭주 발현되지 않음 아슬아슬하지만 성공해요 금세라도 터질 것 같지만 아주 잠깐 유지되는 정도지만 이정도면 충분해요 제 마탄이 당신을 파괴하는 데는! 해냈어요. 쓰러뜨렸어요. 이것으로, 드디어, 제3 위상력을! 역시, 완전하진! 방울씨, 부탁드릴게요. 고, 고마워요. 고 덕분에 살았어요. 하마터면 또 저수지가 준 옷을 망칠 뻔했네요. 이 힘은 정말 필요한 순간이 아니면 자제해야겠어요. 네, 명심할게요. 어쨌든 이걸로 속이의 목적은 달성했네요. 이쪽으로 에너벨의 이목을 돌리는 데는 성공한 것 같아요. 경고, 경고. 데이터베이스에 2차 도난 발생. 피해 카테고리, 드레스룸, 나노테크 코팅 기술, 유실. 범위는 이전과 통일. 해당 기술을 적용한 의복으로 재상위상 제어 성공. 위험 등급 상향 조정, 최우선 말살 대상, 추가 병력 지원 바람. 그래요. 더 많이 부르세요. 더 많이 몰려오세요 저수지가 아니라 바로 저한테요 훌륭해요 작전은 대성공이에요 방금 막송은이 경정님과 특경대가 돌아왔어요 은신처에 납치되었던 클로저 전원을 구출해서요 뿐만 아니라 하수강과에 고립되었던 플로포도 같이 데려오셨고요 정말이지. 이것도 다 에리 요원님이 에너벨의 단말들을 제대로 유인해 주신 덕분이에요. 아니었다면 이토록 수월하게 하수관과의 진지를 돌파할 수 없었을 테죠. 아, 이럴 게 아니라 귀한하신 분들을 만나러 가보세요. 송은희 경정님도 플로프도 다들 아까부터 에리 요원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문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지원 어! 에리야! 왔구나! 이야기는 다 들었어. 완전 날아다녔다며? 솔직히 네가 그 로봇들을 유인해주지 않았으면 나도 그렇고 플러프도 위험할 뻔했어. 발각당해서 포위되어 가던 차에 갑자기 절반 이상이 눈이 시뻘개져 밖으로 나가더라고. 대체 뭘 했기에 걔들이 그랬던 거야? 하나 상대하기에도 벅차있던 애가. <웃음> 옷이 날개라고 하잖아요? 저수지가 만들어준 옷을 입으니 정말 날아다니게 되더라고요. 어, 그래. 설마 옷 때문이라고 하진 않겠지 했는데. 아무튼 덕분에 살았어. 플러프, 너도 뭐라고 한마디 해? 아까까지만 해도 하고 싶은 말 잔뜩 있었잖아. 왜 정작 친구가 오니까 가만히 있어? 어, 에리야, 혹시... 우리 언니 만났어? 너한테서 아는 냄새가 나 언니한테서 만나는 깊은 대양의 냄새가 어, 그렇군요 그 목소리가 당신의 언니였군요 <웃음> 역시 만났구나 그래, 드디어 알았어 언니가 왜날 먼저 보냈는지 그리고 왜 내가 너한테 끌렸던 건지 바로 너였던 거야, 에리아 니가 바로 언니의 염원이었어 새로운 기술지원이 준비되면 말씀드리죠 중성. 언니? 염원? 그게 다 무슨 소린데? <웃음> 뭐냐 하면 바로... 어? 이거 무슨 소리야? 이 진동은 다들 몸을 낮춰요 밀려오고 있어요 거센 지진파가 오! 대 대피소가 무너진다. 다들 밖으로 피해. 안 돼. 너무 늦었어요. 푸.. 플러프 무너지려는 벽을 받쳐냈어. 잘했어요. 저도 도울 테니 이 틈에 다들 나가세요. 어, 어. 고마워 에리아. 그쪽에 차원종도. 설마 차원종한테 도움을 받다니. 미니야. 빠져나가지 않고, 어딜. 어디에... 블러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덕분에 다들 살았어. <웃음> 친구의 친구는 친구잖아. 미니와 에리의 친구라면, 나한테도 친구야. 근데 이렇게 누가 안아주는 거, 처음이야. 쑥스러운데, 무지 행복하다. 약해도, 단단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같이 이야기하고 도와주고 안아줘도 되는 거였어 베리야 이제 알것 같아 네가 나한테 뭘 말하려 했는지 그래요 더는 알려드릴 게 없네요 당신은 이미 우리의 친구예요 당신의 몸 소중히 하세요 기다리고 있어 다, 다들 무사하신가요? 저희 쪽은 괜찮아요 임시지 부장님 쪽은 어... 다행히 전화 한 기남씨 정도의 요원님은 별탈 없이 넘어갔어요. 다만 갑작스러운 지진 때문에 통신 장비들이 고장 나고 말았지만요. 그럼 더 이상 전파 방해는 할수 없다는 건가요? 네, 저게 크래킹에 무방비로 노출된 거라 다름없죠. 그나마 남포동 때처럼 위상력 억제기들이 해제되지 않게끔 한 기남씨가 실시간으로 막아주고는 계시지만... 흥, 어차피 시간 벌기일 뿐이죠. <웃음> 스피커에서... 이 목소리는... 에너벨... 이미 통신을 장악했군요. 그래요? 하등한 인간들? 잘도 내 계획을 망쳐주셨군요. 반중력 엔진의 연료들을 빼앗아가다니... 출력이 모자라서 이 정도 위력밖에 내질 못하잖아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앞에 지진은 또 뭐고요? 뭐긴 뭐겠어요? 오리진 휠의 중력파로 하수관거만 붕괴시키고 있는 거죠. 원래라면 도시 전체의 집안을 무너뜨리고... 해일을 일으켜 모조리 덮어버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계획이 틀어진 이상 이 정도로 만족할 수밖에요. 하수관과가 무너지면 일대의 해수가 들이닥칠테고 그럼 그 위에 있는 당신들도 수정될테니까요.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써야 하는데 벌레들을 일소시키려다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차근차근 피를 말려드리죠. 앞으로 15분 간격으로 세번의 충격파를 하수관과 연결된 중요 지점들에 발사할거예요그 지점들에는 각각 위상 충전 엔진을 폭주시켜 둔제 단말들이 대기하고 있죠. 그 단말들의 중력파가 직격하는 순간, 콰! 대 폭발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그 지점들을 날려버릴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제 본체를 찾아내 파괴한다면 함선의 중력파를 저지할 수 있을 테죠. 하지만 과연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제한 시간 내에 수십 대가 넘는 단말들 중에서. <웃음> 어디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 저는 여유롭게 감상해드리죠. 시시각각 공포에 물들어갈 당신들의 얼굴을요. 어서오세요. 통신... 끊어졌군요. 아니, 끊어진 척하고 계속 도청 중인 걸지도. 아니요, 적어도 여기는 괜찮을 겁니다. 에너벨의 통신이 끊어진 직후부터 제가 휴대용 전파방해 장치를 작동시켰거든요. 네? 갑자기 어디에서 그런 게... 아니요. 딱 하나. 제가 방금 연씨에게 빌려드렸던 휴대용 ECCM은 무사했었습니다. 저도 한동안 빌려준 걸 잊고 있었는데 그게 또 이런 식으로 전화위복이 되는군요. 하하. <웃음> 그래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군요. 작전을 시도해보기도 전에 1킬 여지는 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방금 에너벨이 말한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정된 장소를 박살낼 테니 그 전에 자기 본체를 찾아서 막으라는 그거요? 저는 기만책이라고 생각해요. 일부러 알려주는 게 너무 티나잖아요. 세상에 어떤 바보가 적한테 계획을 다 알려줘요. 그냥 말안 하고 날려버리면 자기가 이기는데. 꼭 그렇게 생각할 수만 도 없어요. 경정님도 아시겠지만 차원종들은 기본적으로 오만하잖아요. 선천적인 강자들이라 약자를 깔보고 무시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기행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에리씨는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에너벨은 <웃음> 양동 작전을 세우는 걸 좋아했죠. 인간을 하등하다고 약보긴 했지만 그 사고방식은 언제나 합리적인 효율성을 추구했어요. 따라서 저는 에너벨이 알려준 계획도 사실이고 우리가 모르는 다른 계획도 꾸미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전자를 무시했다간 실제로 일대가 숨을 할 테고 후자를 무시했다간 그보다 더한 꼴을 당하게 될 테죠 하이, 뭐야 그럼 뭘 어쩌라는 건데 결국 그쇳덩이한테 놀아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요 놀아나지 않을 수 있어요 상대가 뭘 원하는지만 알면 오히려 함정을 파둘 수도 있죠 함정? 원하는 거라니? <웃음> 다들 잘 들어두세요 지금부터 역전의 찬스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도록 하죠. 허. 팀이 경감이 그러는데 센텀시티의 하수관거를 지지하는 지점들은 총네 군데래. 하나는 우리가 돌입했던 하수관거의 중심부. 나머지 셋은 맥스코와 수연 요트경 기장. 미락수변 공원이지. 하수관거의 중심부는 이미 파괴되었으니 나머지 세 곳이라도 막아내야 해. 하지만. 폭주 중인 단말들 사이에서 본체를 찾아내기가 쉽진 않을 거야. 그러니 그쪽은 신경끄고 단말들을 쓰러뜨리는 데만 집중하자. 괜히 시간 끌다가 중력파가 발사되면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플러프가 공원 쪽으로 갔으니 너는 이대로 멕스코로 가. 나는 동행하다가 이곳 수연 요트 경기장 쪽을 맡을게. 조심성 폭발! 이빗방는 걷어주겠어요. 전부 씻겨줄게요. 이런기분이군요같이 빙글빙글! 미끄러지는 이이를 깨워. 나이를 깨워. 이를깨 상폭발더 세게. 길이 열렸네요. 팽팽하게 죄를 사이드리져. 요 야. 야, 야. 야, 야. 왜 벌써부터 에너벨이 나와? 한 대만 놔둔다고안 했잖아요. 실제로 여러 대가 남아있었기도 하고 계획을 변경해야겠군요. 여기는 제가 맡을 테니 경정님이 멕스코 쪽으로 가주세요. 알았어. 한 곳에 머무를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부탁할게. 먼저 끝낸 사람이 연락하기야. 경정님을 따라가지 않는 곳 제가 목적이라는 걸까요? 아님 그럴 판단도 못하는 걸까요? 어느 쪽이든 쓰러뜨려 보면 알겠죠 당신이 본체인지 아닌지 말이에요 그 마음까지 태워주지 이 빗방은요, 걷어주겠어요 미끄러지면 쏠게요 빗방이야! 지키고 싶었는데 이번에야말로 아직은 때가 아니기요이 빗방은요, 걷어주겠어요 전부 씻겨줄게요 <웃음> 타이밍을 맞춰보죠 <웃음> 미끄러지며 쏠트 <쏠쏠해>. 비켜요 <웃음> 더 세게 <웃음> 역시 꽝이었나 보네요 이렇게 쉽게 쓰러뜨리다니 뭔가 최저한의 조작만 해둔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신경쓰지 못한 것처럼요 네 그러고 보니 수다도 떨지 않았죠 저는 이것저것 보고를 올려댔는데 역시 예상한 대로네요 본체 쪽이 많이 바쁜가봐요 그 마음까지 태워주자 타이밍을 맞춰보죠 이 흐름을 따라서 화른자 효자 조절 제로의 사이들이 지고 세계 당기들 쏘세요 더세개 현란하게 아직이요? 전부 쏟아낼게요 여앗? 여긴 루피예요 가요 방울씨 점프해요 전부 쏟아낼게요 신성 폭발 도에 물도 좀이끌러지며 쏠게요 과묵하신 분이 나오셨군요 그래도 이번엔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요 저 시끄러운 소리 안에 엔진이 폭주하고 있는 거겠죠? 중력파가 발사되기 전에 정지시켜드리겠어요 나요 성대한 수화 보여 드릴게요 느끼세요 하나예요 더 세게 어지럽증글빙글 파도를 받은. 박차고 슛. 길이 열려나요 그 야? 마음까지 들어주지 <웃음> 여기까지군요 불안해요 아직은 배가 빛빵하게 아니에요 이빗방울로걷어주겠 <웃음> 신나게 춤춰보죠 <웃음> 같이 하도르 박차투를 사이들이죠 멈췄어요 폭발하면 어쩌나 했는데 제한시간은 여유가 있네요. 중력파가 발사되기까지 한참 남았어요. 송은이 경정님과 플로프 쪽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전하고 있다면 가서 도와줘야. 에리야, 나야. 멕스코 쪽 단말은 처리했어. 어, 정말인가요? 이렇게나 빨리요? 음, 별거 없던데? 무장도 적어지고 패턴도 다 읽히고. 오히려 여기까지 오는 게더 힘들었어. 완전군장으로 쉬지도 않고 뛰었다니까. 뛰어간 시간보다 에너벨을 쓰러뜨리는 시간이 더 짧았겠군요. 전부터 계속 느꼈던 거지만, 경정님 혹시 위상능력자이신 건 아닌가요? <웃음> 그럼 얼마나 좋겠어. 이 비싼 위상관통탄도 아낄 수 있고. 그러는 너는 어때? 목소리가 밝은 게잘 끝났나 본데? 네, 쉬웠어요. 너무 쉬워서... 찜찜할 정도로 그렇다는 건 역시 네가 말한 대로겠지? 아마 지금쯤이면 거점에서... 괜찮아요 모두라면 저수지라면 잘해줄 거예요 저희는 이대로 플로프에게 가죠 아까부터 연락이 없는 게 걱정되니까요 방금윤씨? <웃음> 일어나셨군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놀랐어요. 아까 지진 때 어디 다치신 건가요? 그게... 머리를 좀 부딪혀서...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보다 다른 사람들은요?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 에리 오원님 말씀이세요? 그분이라면 작전을 수행하러 나가셨어요. 송은이 경정님과 플로프라는 차원정도 같이요 그 꼬마 에리 요원과 붙어다니던 꼬마는요? 저 수지씨요? 어... 방금까지만 해도 방금 요시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아! 저기 계시네요 또 만드실 옷이 생겼나봐요 그렇군요 또 만들 옷이 고마워요 가서 얘기해보도록 해 보수는 넉넉히 가져왔어 뭐야 밀수없자 깨어난 거야? 그래, 저수질. 또옷 만들고 있다며? 응. 음, 방금 면 당신한테 주려고. 나한테? 뭔데? 별건 아니고 그냥 역병 퇴치용 모자야. 쓰레기 섬에서 아픈 애들 생기면 종종 만들어줬거든. 당신도 픽 쓰러지길래 필요할 것 같아서 마침 다 만들었으니 한번 써봐. 그럼 어디 사양하지 않고 오, 좋은데? 사이즈도 딱 맞고. 마음에 들어. 정말 건강해지는 기분인가 그렇다면 다행이네. 아무튼 그거 쓰고 더 누워있어 아직 다 낫지도 않은 것 같으니까 괜찮아 그럴 수 없지 선물을 받았는데 나도 줘야 되지 않겠어? 이 칼에 찔리기 싫으면 내 차로 따라와 여기에 있으면 숨몰되어 죽어 너도 알지? 보답으로 빠져나가게 해줄게 그게 내 선물이야 너 밀수업자가 아니구나 밀수업자의 몸을 빼앗은 애너벨이지? 가는 거야? 그래, 잘 가. 바보야! <웃음> 이거 의외인걸요? 좀더 놀라거나 당황할 줄 알았는데. 어림짐작으로 찍어본 것도 아닌 듯하고. 대체 언제부터 눈치채고 있었던 거죠? <웃음> 양심도 없네. 그런 연기로 안 들킬 줄 알았어? 애당초 밀수없자는날 이름으로 안 불러. 그냥 중개인 꼬마라고 하지. 마찬가지로 나도 밀수업자를 이름으로 안 부르고 그래서 그냥 이름으로 불러봤는데 모르고 넘어가더라? 하... 그런 기초적인 실수를... 역시 인간에 대한 공부가 부족했네요 다음부턴 연기를 보완하도록 하죠 또 인간의 몸을 차지할 일이 생긴다면요 나노 로봇인가 뭔가라고 했던가? 밀수업자의 몸에 심어둔 그거, 그 나노로봇에 네 의식을 덮어 씌운 거지? 어? 방법도 알고 계셨어요? 맞아요. 나의 모르모트를 포획하려고 이 인간에게 나노테크 코팅용 로봇들을 빌려줬거든요. 그런데 글쎄, 계약을 깨고 제 동맹한테 사용했지 뭐예요? 괘심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까 했는데... <웃음> 남겨두길 잘했네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될 줄이야 왜... 이제 와서 이러는데? 납치할 거였으면 그 전에도 기회는 있었잖아 그때는 전파 방해가 있었으니까요 잠복시켜둔 나노로봇들과 접속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없죠 완전 무방비예요 덕분에 저도 계획을 변경해야 했어요 원래라면 모조리 수장시키고 마스터의 파편으로 살아있을 당신만 회수하려 했는데 잠깐만... 역시나 이상하네요? 지나치게 침착한 태도도 그렇고 이 상황에서 굳이 전말을 확인하려 들다니 혹시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건가요? 내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오리라는 걸? 그래, 반신반의하긴 했지만 에리가 나가기 전에 알려줬어 너는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옷을 만드는 이 능력 너희 마스터의 옷장에서 가져오는 거라며? 엄청 두는 케이스라서 반드시 회수하러 올 거라 했지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네가 우리가 파둔 함정에 걸려들기를 옷 새로 하나 지어 줄게 어서오세요 이건 차주의 무장한 인간들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죠 이쪽으로 올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몸으로 저수지 씨를 데리고 나가려면 차량 말고 다른 수단이 없잖아요 <웃음> 이렇게나 읽히다니, 치욕적이네요. 하지만, 대응이 너무 아니했던 거 아닌가요? 이러니저러니 해도, 제게 인질이 붙잡혀 있잖아요? 그러니, 당신들이야말로 꼼짝 마세요. 허튼 짓 하면, 이 샘플의 목을 그어버리겠어요! <웃음> 아, 목만 있어도 살아남으려나? 이미 완결된 구조로 변이 되어서? 그럼 그때는, 제가 차지한 인간의 목을 긋겠어요. 어차피 이 몸이 죽어도, 저는 접속만 끊으면 되거든요. 위상력이 없는 사람들을 인질로 삼다니 이런 비겁한 <웃음> 저는 효율을 중시하는 합리주의자라서요.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뭐든지 할수 있답니다. 당신들 인간은 그렇지 않을 테죠.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이고 감정적이고 자신과 무관계한 개체의 죽음에도 쓸데없이 이입해서 행동에 제약을 걸죠. 정말이지 비합리함에 극치라니까요. 안 그래요 저수지? 정말 어리석은 음 아니야 어리석은 건 너고 응? 우리 대응이 아니했다고? 그럴 리 없잖아 말했지만 이미 너는 우리가 파둔 함정에 걸렸어 임시지부장과 특경대는 확인차 나와본 것 뿐이고 대체 무슨 소리를 함정에 걸렸다니 어디가 으흐... 의식의 노이즈가 이럴 수가 체내의 나노로봇에 복사해둔 내 프로그램이 삭제되고 있어? 아니, 그것만이 아니야. 이 프로그램과 연결된 다른 프로그램들도 역추적으로 다른 단말들의 백업 프로그램까지 삭제되고 있어요. 나가선 함선의 네트워크에 있는 메인 프로그램까지 뭐, 멈춰! 당장 에이 끔찍한 바이러스를 멈추세요! 어디죠? 어디서 침입해 오는 건가요? 모르겠어? 자기 머리에 쓰고 있으면서 머리? 설마... 당신이 준이 모자가... 그래, 역병 퇴치용이라고 했잖아. 미수업자에게서 너라는 역병을 말이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 죽음이라는 게 뭔지 모른다면서? 다른 몸들의 니네 프로그램을 복사하기만 하면 돼서 그 얘기를 듣고 생각했어. 그럼 그 프로그램만 삭제시킬 방법이 없을까? 하고 그랬더니 지난번처럼 확 떠오르더라. 너라는 역병을 퇴치할 모자의 설계도가 그러 그런 설계도면 은 드레스룸에 마스터의 데이터베이스에도 없을 텐데 설마 창조한 건가요? 모방을 넘어서 개량을 넘어서 위험해 저수지 당신은 너무 위험해요 역시 예정대로 제거했어야 했어요 회사에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었는데 시끄럽고 당장 밀수업자의 몸에서 나가! 안 그러면 모자가 아니라 퇴치용 옷을 만들어서 뭐해? <웃음> 머리도 아니죠 당신은 데이터베이스의 중추에 인간의 연산 속도가 따라갈 수 없는 영역에 발을 들였어 제아무리 마스터의 파편으로 강화된 육체라도 망가질 수밖에 없을 테죠 그 힘을 사용하면 할수록 단순히 죽는 정도로 끝나지 않게 될 거예요. 괜찮아. 공짜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도움을 받았으니 그만큼 보수를 내야지. 오히려 내 목숨값 정도만 싼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 그만하고 꺼져! 네 마지막이 될 몸으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정말이지. 10년 감수했어요. 쓰러진 반금연신은 허유미 경감님께 보냈는데... 더는 몸을 빼앗기고 그러지 않겠죠? 음, 체내의 나노로봇들도 없어졌고 된다고 해도 그럴 여유가 없을걸? 계속 바이러스에 삭제당하는 중일 테니 외부와 접속을 끊고 본체에 틀어박혀 있을 거야 과연... 그래서 마지막이 될 몸이라 한 거네요 이대로 얌전히 물러나 준다면 좋겠는데 그럴 리는 없겠죠? 음, 에리네가 있는 곳으로 갔을 거야 어떻게든 우리를 수장시키려 할 테니까 현장과 연락해봐야겠군요 어서 통신기가 있는 곳으로 가죠.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도록 하죠. 미하일 시작하겠어요. 에리씨, 여기는 거점이에요. 응답해주세요. 어, 임시지 부장님, 무사하셨군요. 에너벨은요 함정에 잘 걸렸나요? 아, 네. 에리씨가 귀띔해준 덕분에요. 저수지씨나 반금연씨도 다치지 않고 잘 끝났어요. 그보다 현장에 무슨 일 있나요? 에리씨 말고 다들 연락을 안 받으시던데... 어. 예정 밖의 일이 생겨서요 송은희 경정님은 먼저 에너벨의 단말이 있는 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플로프를 상대하는 중이고요 플로프를요? 그게 무슨... 찾아오니 저 상태더군요 오염 위상이 다시 폭주하고 있어요 어째서 플로프의 오염 위상은 정화된 것 아니었나요? 에너벨이 한 짓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플로프 쪽 그쪽의 세력에서 뭔가를 한것 같아요 그쪽의 세력이라면 기계왕의 군단과 동맹이라는 저, hey, 교환, 죄송해요 설명은 나중으로 미룰게 그... 세계 당성대왕 저... 수업 전부 시켜드릴게요 타이밍을 맞춰보죠 같이 미끄러지며 써주세요 더 세게 Turning... 현란하게 써세요 어지럽죠? <웃음> 같이 빙글빙글. <웃음> 어지럽죠했어 아, <웃음> 미안. <웃음> <웃음> <웃음> 세계 <개> 당기대여긴루피에요 <웃음> <웃음> <웃음> 조심 차려요, 플로프. 절못 알아보겠어요? 미안, 미안해. 하지만 거역할 수 없어. 언니가 에노베를 도 우래. 커다란 파도를 일으키도록 싫은데 그랬다가 친구들이 다 죽을텐데 싫으면 안해도 돼요 거절하세요 안돼 그럴 순 없어 왜냐하면 언니니까 내 가족이니까 친구들을 죽이라고 하는 가족은 없어요 있어도 그런 가족은 잘못된 거고요 아아 가리야 어서 가 내가 아직 나일때 언니가 나를 완전히 물들이기 전에! 어서! 플로프! 인피까지 저도 중에 쏟아낼게요! 빵야! 신나게! 저도 보자 쏟아낼게요! 날려줄게요! 여기, 루고에았요 잠깐, 이 진동은 아직 시간이 안 지났는데 그 사이에 중력파가 충전되었을 리가 아! 발사! 되었어! 저 방향은! 송은이 경정님이 간 쪽이에요! 에리씨, 괜찮으세요? 거점에서도 진동이 느껴졌어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송은이 경정님이 어서 가야 하는데 무슨 차원종들이 이렇게 플루프의 오염 위상이 해저형 차원종들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럼, 이대로는 시간을 못 맞출 텐데. 허, 당신은? 임시지 부장님?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라도 생기셨어요? 어, 아, 아니요, 아 오히려 문제가 해결됐어요. 드디어 그분이 깨어나셨어요. 지금 바로 그쪽으로 출발하셨고요. 그분이라니, 그게 누구죠? 최강의 클로저팀, 울프팩그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순간에 빛이 차원종대를 길이 열렸어요 대체 누가 지나 그레이스 클로저야 어느새 전혀 눈치 못챘어요 미안 존재감 없어서 지원하러 왔어 사정은 임시 지부장한테 들었고 그렇군요 이제야 누군지 알겠어요 그 초가소 울프팩팀의 비숍이신가요? 날 알아? 유명했으니까요 너무 빨라서 적은 물론이고 아군도 본 적이 없기로요 그래... 역시... 존재감이 없다는 거네 어쨌든... 얘기는 나중에 하자 시간은... 없는 거지? 네... 부탁드릴게요 좋아... 그럼... 찌를게 <웃음> 전부 쏟아내기 <웃음> <소단의 전이> 나타났네 <웃음> 잘 따라오세요 이 흐름을 <웃음> 따라서 성대한 소화! 보여드릴게요 날려줄게요 쏘세요 훌쩍 날려주세요 발사 죄를 사이드리죠 앞뒤 좌우로 세기다 미끄러지며 쏠게요 세요 죄를 사이드리죠 빵야 그 둘이서, 하나예요꽉 잡으세요. 야. 에이, 전부 쏟아낼게요. 비켜! 더 세게! 어지럽지 않습니요 독에 물고기 전부 쏟아낼게요. 빵아! 발사! 날려줄게요. 저격 포인트를 바꾸겠어요. 초신성 폭발! 여긴 루프예요. 빵야! 이빛방인데 거둬주겠어! 세계 다하기듯 하자고, 슛! 죄를 사해드리죠. 꽉 잡으세요. 경정님 무사하셨군요. 중력 파에 당하신 줄 알았는데... 응, 음, 나도 완전히 죽는 줄 알았는데. 조준이 빗나간 것 같더라고. 원래라면 저기서 폭주 중인 에너벨을 맞춰야 했을 텐데. 어, 어째서... 왜... 내가 이런 실수를... 이해할 수 없어... 이럴 리가 어, 없는데... 봐봐, 내 말이 맞지? 쟤 아까부터 상태가 이상해. 고장이라도 난거 아냐? 고장... 확실히 그럴지도요 죽는 게 무서워졌을 테죠 이전처럼 몸을 바꿀 수 없게 됐으니까 아하! 계획대로 됐나보네 그럼 이제 저 녀석 더는 못 도망치지? 저 몸에 갇힌 거나 다름없잖아 네, 그러니 이번에야말로 끝을 보죠 자폭을 망설이고 있는 지금이 기회예요 응, 내가 앞장설게 어? 깜짝이야! 진아? 너도 왔었어? 언제 깨어났대? 방금 막... 놀래켜서 미안해... 비카요! 가돌이 합쳐고! 슉! 신나게 춤춰보자 성대한 소화! 보여드릴게요! 앞뒤 어지럽죠! 죄를 사해드리죠! 응. 팽팽하다. 떠오세요. 미끄러지며 팽게요 폭파, 폭파시켜야 해. 이 몸을 폭주시켜서, 중력장에 집격시켜서, 하수관거를 붕괴... 해 힐을 일으켜야. 힘이 늦었어요, 에너벨. 머리로는 생각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겠죠 덧없이 사라질지 모르는 목숨이 하나뿐인 생명이 당신의 선택을 방해할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의 공포예요 드디어 소원을 성취하셨네요 시, 끄러워할수 있어! 할수 있다고! 마스터를 위해서라면 이까진 목숨 얼마든지 빈틈이야 찌를게 <웃음> 안 봐줘! 이거나 먹어! 아, 죽는다! 죽을 거야! 지, 죽을 거라면 차라리, 차라리 너희들도! 아, 아 지진이 또! 중력파를 쐈어! 피해야해! 아니요, 이 진동 저희 쪽이 아니에요. 설마 에너벨 당신 여기가 아니라 거점을 쏘려는 건가요? <웃음> 회수 필요 없어. 어차피 난 죽어 <웃음> 그렇다면 날 이렇게 만든 인간에게라도 <웃음> 당장 멈추세요 <웃음> <웃음> 화살로 박살냈지만 진동이 안 멈춰 이미 늦었어 지금 달려가더라도 안돼요 자수지 <웃음> <웃음> <웃음> 뭐야 대체 무슨 일이 바닥이 흔들렸던 것 같은데... 그러다 몸이 무거워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바닥이 갈라지면서 거대한 빛이 우리를... 어, 어? 다들! 다들 어떻게 됐지? 유미 언니! 수지야! 바로 내 옆에 있었는데! <웃음> 아, <웃음> 다행이야 다 무사히 살아있어 임시 지부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모두 정신만 잃고 계셔 누가 그 빛을 막아주기라도 한 건가? 아니라면 이렇게 멀쩡할 수가 플러프 밖에 있던 거 아니었어? 아! 알았다! 너구나! 너가 우리 구해준 거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빛이 쏟아져나왔는데 플러프? 너 괜찮아? 어디 다치거나 한거 아니지? 응? 미니야.. 응 그래! 플러프! 듣고 있어! 어서 말해! 미안.. 무슨 말하는지 잘 안들려.. 엄청 무거운 기운을 삼켰는데.. 그만 탈이 났나 봐.. 몸이 못 견디는지.. 점점 흩어져가고 있어.. 맙소사? 너 손발이 물거품으로 <웃음> 부끄럽다 튼튼해야 한다고 애쓰면서 이런 약한 모습이나 보이고 그래도 나후해하지 않아 이런 기분 언니 말만 따랐을 때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고마워 나랑 친구가 되어줘서 그리고 미안해 계속 친구로 남아주지 못해서 좀더 같이 있고 싶은데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바보야 이미 충분해 그런 거안 해도 친구라고 앞으로 떨어져도 평생 못 만나도 우린 친구니까 음, 뭐라고 했는지 알것 같다 <웃음> 좋다 이 세계에 오길 정말, 정말 잘했어 했어. 미니야 마지막으로 에리에게 전해줘 우리 언니가 너를 노리고 있다고 너를 통해 염원을 이루려 한다고 말이야 그러니 절대 마주치면 안돼 보게 되면 반드시 도망치라고 해줘 알았지? 꼭 전해줘야 해 약속이야 <웃음> 응, 약속할게, 약속할테니까, 플러프! 안녕... 싫어! 가지마! 플러프! <웃음> 안녕하세요, 재민 그랬군요, 플러프가... 결국... 뭐야, 이런게 어딨어...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도와줘서 고맙다고... 한마디도 못했는데 죄송해요 힘들게 오셨는데 이런 소식을 전해서 저는 이만 가볼게요 잠... 어? 미니야 내버려 두자 지금은 혼자 있고 싶을거야 그나저나 에리 너는 괜찮아? 너도 플로프랑 친구죠 소중한 친구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다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아이가 뭘 위해, 뭘 지키려다 갔는지, 아니까요. 그러니, 슬퍼하기보단, 칭찬해 줄래요. 정말 잘했다고. 역시, 내 친구라고 말이에요. 음, 그래. 그 편이 나도 좋다고 생각해. 그럼 저희는, 보고를 드리러 가볼게요. 임시 지부장님은 어디 계시죠? 한기남 씨에게 가보세요 아까부터 그분과 얘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럼 다녀오세요 충성이에요 저수지 씨 <웃음> 정말 어이코. 다행입니다 아이 돌아오셨군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에리 씨도 송은이 경정님도 그리고 깨어나시자마자 달려가 주신 진아 씨도요 음. 몸풀기로 좋았어. 깨어나신 걸 알면 다들 기뻐할 거예요. 트레이너 씨도, 제이 씨도요. 다들 보고 싶다. 모두 어디로 갔어? 그건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성은이 경정님? 체력적으로 어떠세요? 다시 나가실 수 있겠어요? 뭐 다친 데도 없고 괜찮은데요? 무슨 일인데요? 여기 계신 한기남 씨를 데리고 미하의 폰키스크의 은신처로 가주셨으면 해서요 다름이 아니라 그곳에 경납된 에너벨의 비행정 오리진 휠을 회수해올 생각이에요 반중력 엔진이 탑재된 고속 비행정을 그대로 놔두는 것도 아까운 일이고 만약 개수에서쓸수 있다면 바로 가볼 때가 있거든요 바로 가볼 때? 어디죠? 에리씨와 진아씨는 가보셨을 거예요 18년 전 수많은 참전 영웅들이 파견되었던 곳 차원전쟁의 최종 결전지였던 남극을요 살살 하세요 몸 생각하면서요 아셨죠? 어서오세요 남극? 왜 하필 그런 곳을 이유를 말해줄 수 있어? 임시 지부장? 네 아까 모두들 어디로 갔느냐고 물으셨죠? 바로 남극에 있는 백야의 요새예요 신서울 지부의 클로저 네개 팀이 전부 그곳으로 향했죠 백야의 요새? 거긴 우리 울프팩 팀의 작전기지였는데 맞아요 그래서 같은 울프팩 팀이셨던 제이 씨와 트레이너 씨가 인솔을 맡으셨죠. 왜 남극으로 향했는지는 에리 씨에게 말씀드렸던가요? 네. 미하엘 폰키스크가 그쪽으로 도주했다고 남극으로 파견된 조사대원들도 실종됐다고 하셨죠. 그렇구나. 내가 정신을 잃고 많은 일들이 있었네. 그런데 저희도 갈 필요가 있는 건가요? 뒤늦게 가도 큰 도움은 안될것 같은데요? 아니요. 도움이 될 거예요 한동안 이곳의 상황 때문에 확인을 못했는데 어제까지 남극에서 오던 정기 연락이 오늘은 하나도 오질 않았더군요 그래서 제 쪽에서 연락해봤는데 역시나 받지를 않고요 전파 방해인 걸까요? 아니면 악천우라서? 아무래도 후자 같아요 유니언의 위성으로 백야의 요새 부근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정체 불명의 먹구름에 뒤덮여 있더라고요 지형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새카맣게요 갈게 바로 가면 되지? 네? 아, 아니 잠깐만요 진아씨 제가 부탁을 드리려 했던 건에리씨였어 진아씨는 아직 깨어나신지 얼마 안됐잖아요 거기다 몸도 정상이 아니시고요 괜찮아 제발 보내줘 모두가 위험해 가만히 있을 순 없어 아,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진정하세요 일단은 두분다 치료를 받고 휴식을 취해주세요 송은이 경정님과 한계남씨가 오리진 휘를 가져오려면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그때까지 대기하며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 남극으로 갈건지 말건지를요 그곳은 아마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수 없이 위험할 거예요 어서오세요 브리핑을 해드리죠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미하